됐죠, 됐죠. 뒤에, 뒤에 가고 싶어요. 11월 17일에 방송되는 국가가 부른다는 뮤지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뮤지컬 공연장에서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해 퀄리티 높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뭐라고요? 어, 빠져드실준비가 되셨습니까? 입니다. 어, 환상의 뮤지컬 세계로